잉여맨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 잉여맨입니다. 자 오늘은 저희 열심히 일해주는 잉여맨 유튜브 멤버들을 위해서 오늘 거하게 회식을 하기로 했어요. 여기서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어 사장님 부르셨습니까? 미호야 어, 요즘에 유튜브 열심히 하던데 어, 더 열심히 하자 그래서 그런 의미로. 어 화이팅 화이팅 하자는 의미로 오늘 회식할거야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<웃음> 왜 열심히 하라고 하시나요 아, 제가 뭘 잘못했나요 열심히 안했죠 제가 평소에 너무 열심히 하자는 의미로 회식을 하자는거지 오해하지 말, 어. 말, 말게나 말어 음. 정말 죄송합니다 아 어. 어, 죽을 질리진거 같아요 어. 어 그래 리아야 어어기이요 기, <웃음> 야 뭐야, 본명을 뭐, 본명을 말하다니 어 그래 리아야 오늘 네, 회식해야지 네. 내가 오늘 맛있는 거 고기 사줄게 이기면 어, 유튜브 이기면 유튜브 구독자 102만이 될 때까지 니가 한몫했다고 어, 형 원래 이러시는 분 아니잖아요 왜왜 <웃음> 왜 갑자기 이렇게 맛있는 걸 사줄게 맛있는 걸 사주려고 오늘 뭐 먹고 싶어 어저 오늘 마지막 날인가요? 하하하 <웃음> 왜뭐 먹고 싶은데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따라와 오늘 씨야 내가 거하게 쏠 테니까 말이야 따라와 어, 어, 왜 이러시지? 따라와 어. 따라와 야, 어. 야, 자 여기 여기 있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먹고 싶은 거다 먹어 우리 직원들 어 이렇게 복지가 좋은 곳이 어디 있겠나 어어 어, 어, 어, 맞죠? 어. 제일 싼거 제일 싼거 먹어 제일 싼거어저저 <웃음> 어, 저, 그러면 다 먹어. 저 저는 그러면 어달 음. 달고나 먹을게요. 저좀 비싼데 오늘... 피카츄 돈가스 먹어도 아, 해? 먹어 먹어 그... 먹어. 다 먹어. 먹거리고다 먹어. 아, 진짜 쥐가 버렸어천원인데 야, 다 먹어. 어, 어, 찌러버렸어, 야, 야, 배, 다, 배, 먹어 다 먹어. 맛있어. 아, 하, 하. 야, 미호야 어떡하려고 그래? 너 쪼비스면 빼면이야. 아, <웃음> <웃음> 저번처럼밖게 생겼어. 미호 미오, 미오지가 눈치 없나? 요즘에 조회수도 잘안 나오는데 제일 아저씨, 비싼. <웃음> 이거 환불 어, 환불해요. 제일 비싼 피카츄 돈가스를 먹다니. 그래 아저씨 환불해 주세요. 한번 빨는데 아, 죽어요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아, 그러면은, 오늘 직원들은 여기서 먹고, 난 저쪽까지 고기 찍, 나는 고기 아니야? 안 먹, 못 먹는 거 알지? <웃음> 어, 고기 냄새 맛있겠다. 아, 맛있는 거 먹고. 고기 냄새. 그래, 거기 우리 직원분들은, 어, 야, 먹는 거나 보게나. 아 나가지 없는 거 봐. 방금 뭐라 했어? <웃음> 아닙니다! 너무 <웃음> 안았습니다 어, <웃음> 우와. 삼겹살인가? <웃음> 아저 100% 삼겹살 시킨다 야야 우리도 배고프데 아이고 야, 야, 우리도 아? 우리 직원분들 응. 장난이죠 장난 어? 원래 이겸맨 유튜브는 재미를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장난 장난 장난 장난 장난 장난 역시 웃기시다니까 아 주문이 왔네요 어 뭐야 자리에 계시지 않아 다 시켜야 된다고? 아 이런.. 날 시켜야겠구만 어 먹고 싶은 거.. 먹고 싶은 거.. 말하게나! 어.. 저..저..저는..그러면.. 어.. 뒤에..뒤에.. 어... 김밥에 뒤에 메 있어? 먹을게요.. 저는 그러면.. 삼겹살 먹어도 되나? 삼겹살? 아이 삼겹살을.. 너무 손 넘었나? 그러면 저물 드세요 물! 주세요, 물. 에 네, 다, 걱정 마게. 오늘 그냥 편하게 모여야 돼. 모이는 자리니까. 아, 뭐, 그래요? 뭐, 그럼 삼, 삼겹살 30인분이요. 구독자, 삼겹살, 삼겹살. 구독자 100만 기념으로 이렇게 모인 거잖아요. 미호씨, 리아씨. 너무 걱정하지 어. 마세요. 어, 무서워요. <웃음> 무서워요. 무서워요. 무서워요. 오늘 이름 100만, 부르시니까 100만 기념으로. 이거, 어, 이거 불도 덮고 어, 맛있게 먹어보자고. 오늘 김치, 어, 매운 김치 잘 나온다고요. <웃음> 야고개 나오게 되서는 먹으면 어떡해? 어, 너무 배고팠어요. 김치부터. <웃음> <힘씨부터. 웃음> <웃음> 리아, <웃음> 아, 리아 씨 오늘 굶고 왔어요? 어, 네. 오늘 사주신다고 해서 어제 아, 어제 저녁부터 굶고 왔어요. <웃음> 아 그런데 이게 어왜 젓가락을 안 놓지? 직원들이 돼가지고. 어? 어! <웃음> 아야, 야, 야, <웃음> 젓가락을 여기, 놔줘야 여기, 될 텐데. 여기 여기 여기 <웃음> 아 여기 아 그래 고마워요. 네, 가위는 제가 들겠습니다. 자, 이제 아이고, 요즘에 조회수가 많이 떨어졌어요. 이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? 요즘에 유튜브 인님은 음... 조회수가 많이 떨어졌는데. 아, 글쎄요. 유튜브가 잘못한 거 아닐까요? 사장님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. 그러니까 말이에요. 저기요, 제가 들겠습니다. 저기요, 여기 김치 조금만 더 주세요. 미약, 리아, 리하군 김치와 먹어요? 아 김치가 이집 맛집이네. 여기도 먹고. 비빔면인데 비빔냉면도 드시고. 어, 네. 된장찌개. 아, 그럼 밥을 안 시켰죠? 밥을. 사장님. 네. 저기요. 밥 하나요. 네. 장 님. 술 없나요? 아, 술이요 아, 안 되겠네. 네. 나 소주 좀 갖고 올게. 이거 원래 이렇게 회식을 하면은 소주를 먹어 줘야 된단 말이에요. 아이고, 리하고 아주 먹는 모습이 보기가 좋아. 나는 <웃음> 아니. 아도못 일도 못하, 일도 하고 조회수도 안 나오는 게왜 이렇게 많이 드세요 네? 아, 동남? 동남? 농담? 농담? 사장님 동남. 남이죠 농담이 많이. 그렇죠? 난 눈, 눈치, 눈치가 없나? 어. <웃음> 자, 어제 대리야군. 소주 한잔 드세요. 네, 소주. 배달해 줬어요. 네, 소주 한잔 따르시고. 네, 사장님. 네, 여기 안주 콘치즈 드세요. 여기 안주 콘치즈. 아 고마워요. 소주 한 하고 오케이. 건배사 한번 리아군이 뛰어보세요. 건배사. 어어어어 어, 어. 어, 어. 이, 이, 이, 이, 여, 어, 이 화이, 아, 와이 이와이어 <웃음> 근데 저사장님저 술을 좀못 하는데. 어. 이, 여기는 한국이에요. 이게 다 A라고 얘 소주 한 잔씩 할수 있는 게. 아, 저 술을 못하는데 한 잔만 먹어도 저 취한단 말이에요. 아예 계속 드세요. 야, 어, 아. 어. 맛있다, 맛있어. 맛이지. 어, 맛있네, 맛있어 이거. 역시 고기는 어 병철이네야. 사장님 고기도 음, 잘라드릴게요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잠깐 사장님 어딨어요 제가 음. 아 아, 맛있죠? 아 쓰다 <웃음> 아이고 마, 소주 맛이 아, 좋나봐요 벌써 한 병을 마셨네 음, 맛있다 맛있다 음, 음, 음. 맛있고 많이 드세요 <웃음> 아, 사장님 이렇게 모였는데 우리 기본적 야자토크 어때요? 뭐요? 야자타임이요. <웃음> 야자타. 야자 야자타임? 야자타임이. 야자 야자 그러니까 반말하는 거죠? 높은 사람이 존댓말하고. 아, 맞아요. 맞아요. <웃음> 아, 그래요. 아, 그거 재밌겠네요. 그거 한번 해 봐요. 이렇게 모이는데. 야메라! <웃음> <여만아. 웃음> <웃음> 왜수왔다 따라고. 아. 아니. 에? 더 갖고 와. 그래, 고기 더 갖고 와! 야 고기 더 갖고 와아마너 맨날 우리 손 아니면 고기도 안 굽잖아 너아 <웃음> 진짜 고치더라도 먹어야겠네 아 고기랑 더 시킬게 아더 시킬게요 아이고 이거 술이 많이 취하셨네 이제 그만 드셔야겠다 아 이제부터 시작인데 뭐야 에 먹고 죽자 죽자? 야 고기 구워줄게 고기 구워드릴게 아이고 많이 드시네 아, 여매나, 아, 나, 아, 진짜 조금 취했다 보다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, 아, 미안해, 아, 근데 할 얘긴 좀 해야겠어. 너 나한테 왜 그랬어? <웃음> 어? 왜, 왜 무슨 일 있었어? 아, 아니, 뭐만 하면 유튜브 조회수 안 나온다고 나한테, 아, 진짜 짜증났어. 한잔더 하고 얘기하겠네 아야,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, 아 리아, 리아, 리아 좀 많이 취한 것 같은데. 난 아, 게... 속상했어, 너 때문에. 아, <웃음> 너 준수가 왜 그래, 도대체? 오메야, <웃음> <웃음> 나도 솔직하게 하나 얘기한다. <웃음> 이거 얘기 안 할라 그랬는데, 너 녹화할 때 자꾸 내 나이 가끔씩 이 어? 놀리는데 그러지 마. 우리 엄마 뭐한 줄 알아? <웃음> 사람들한테 나이 말하지 마. 20대라 그래 20대 이랬다고아 어떡해. 진짜야. 아 이제 누나가 30대인 걸 어떡해요. <웃음> 야전 솔직하게 말한 거죠 뭐. 가끔 선이 거짓말도 필요한 법이야. 니아랑 저랑 사장님 유튜브 잘 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. 근데 사장님이 우리 말이 안야말니야 말이야 아이야 말이야 저기 야말 저기 뒤에 손님들도 있으니까 좀조말히야말해야될거아니에야 아니, 아니, 어? <웃음> 아이고, 아이고, 아. 네야 말이야 말이야 니이야 말이야 말이야 말아이고아이고그이면 안돼 유튜버가 이렇게이야 말이야 말이야 아이야 말이야 말이아이야 말이야 말이 지금. 안야 말이야 말이야 말이야 야 니가 야, 네가 헌팅하면 안 돼. 네 얼굴 보고 놀, 너야 너무... 놀라셨잖아. 얼굴 봐봐. 안녕하세요. 안 막고 싶냐 여면님한테 내 허락 받아. 내 동생이야. 아안 되겠네 이거 안 되겠네 이거. 배송합니다. 배송합니다. 제가 못나서 죄송합니다. 아들들 네. 식사하자고. 음. 아. 아 필요한 거 있으면 더 시키라고 어, 맛있는 거. 근데 여매나 아까 왜나 돈까츠 돈까스 들었을 때왜 꼽줬어 여매나? <웃음> <왜 그렇게 웃음> 어 진짜 죽을 것 같은데. 아이 장난이죠 장난. 많이 드세요. 여매니스. <웃음> 아 그만 드세요 이제 그만. 너무 많이 먹었어. 너무 많이 먹었어. 나, 나, 나, 나 화장실로 갔다 올게. <웃음> 아 나도 오줌 마려운데. 아 네가 안아도안 되겠는데? 계단하 그냥 빨리 가버려야지 이거 너무 취했다 너무 취했어 여기요 저기요 계단이요 오신다 오신다 아 여기요 아유네 아이고 아유, 네, 아유. 아유. 뭐야 20만원이요? 어? 너무 많이 나왔는데 아 여기요 여기요 카드 아 빨리 가버려 저기요 저기요 아 사장님 계산하신거예요저희요 아, 여기 아, 꽃등심 1인분 포장이요 계산 2분이 하실거예요 포장하면 어떡하냐 원래 고기도 먹고 와야지 포장 된다고요 감사합니다. 일단 가자 가자. 아 리안도 아, 왜안 와? 같이 가야 되는데. 아, 너무 재밌어. 아, 너무... 좋은 만남, 좋은 자리. <웃음> <웃음> 아 오늘 너무 즐거웠고어 나중에 회식은 어, 없는 걸로 하게나. 어. 아 안녕하세요 당근님. 와 코바 인형맨이랑 똑같지. 아, 맞아. 엄기한 그 자식 왕폭이 나지. <웃음> 아, 여멘아. <웃음> 아, 아, 좋다, 집, 좋다. 집에 잘 가. 여만아너 이제 살래. <웃음> 우리 다 같이 사자. 아, 진짜 안 돼, 그거. 날이 아, 춥다. 아, 춥다. 에. <웃음> 나 이대로 캐커스 삼대지도 몰라! 아, 나 네.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들어가세요 기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아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고기여 여기, 여 여기,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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